울진군은 오는 17일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행지역은 울진읍과 북면, 죽변면, 후포면 등 4개 읍면이며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하향 추진으로 지금까지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서도 30km로 지정하여 제한속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안전속도 5030 시행은 주요도로 81개소, 54.62km를 대상으로 속도 하향 71개소와 현행 유지 10개소이며 주요 도로로 관리되지 않는 기타 도로는 30km로 일괄 조정됩니다. 울진군은 지난 3월 말 81개 도로의 속도 제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시설물 정비로 해당 도로 구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옥외 전광판 현수막 개시 등 시행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임을 잊지 말고 안전속도를 준수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강수정입니다.